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사이버펑크의 사태는 누구의 잘못인가?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사이버펑크 2077 출시 이후 개발사 CDPR은 게이머들과 미디어 그리고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협력 업체에게 조차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떨어진 주가 때문에 화가 나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CDPR을 적극 지원해주던 폴란드 정부까지 CDPR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버펑크를 고치지 못한다면 전년도 수입의 10%를 벌금으로 물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CDPR의 공동설립자 말친 이빈스키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이버펑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Hey everyone, my name is Marcin Iwiński and I'm the co-founder of CD Projekt. When I started CD Projekt 25 years ago, one of its founding principles was honest and direct communication with gamers. When CD Projekt Red, the game development part of CD Projekt was born, it added something important to that principle. The ambition to make the best games in the world, it became our mission and something that guided us up until now. Based on that legacy of genuine and honest communication, you've trusted us and pre-ordered our game. And despite good reviews on PC, the console version of Cyberpunk 2077 did not meet the quality standard we wanted it to meet. I and the entire leadership team are deeply sorry for this and this video is me publicly owning up to that. Please, don't fault any of our teams for what happened. They all are incredibly talented and hardworking. Myself and the board are the final decision makers and it was our call to release the game. Although, believe me, we never e v e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 같아 보여 다행입니다. 이빈스키가 말하는 대로 개발자들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위협과 외국에서의 위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너 죽여버리겠어! 라고 해도 누가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원하면 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에서는 너 죽여버리겠어 이런 말을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쉽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게 정말 큰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블랙 PS5 판매도 위협 때문에 안 판다고 했고 사이버펑크의 개발자들도 이 사태 직후에 위협을 많이 받아서 그때도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사실 제가 있는 미국 텍사스에서도 총기를 원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서 운전하다가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만나도 한국에서처럼 운전 똑바로 하라고 삐리리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도 잘안 합니다. 왜냐고요? 총맞을수 있으니까요. I assure you that we'll do our best to regain your trust. Now I'd like to tell you how the situation looked like from the inside. Cyberpunk 2077 is huge in s c o p e And I'm not only talking about quests or things you see at first glance. I'm talking about a multitude of custom objects, interacting systems and mechanics. In the game, everything is not stretched out over flat terrain where we can make things less taxing hardware-wise, but condensed in one big city and in a relatively loading-free environment. On its own, this is a challenge, but we made it even more difficult for ourselves by wanting to make the game look epic on PCs and then adjusting it to consoles, especially old gems. That was our core assumption.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해주니까 좋습니다. 물론 게임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이버펑크같이 AAA 게임은 더욱 힘들겠죠. 그런데 PC 버전을 먼저 만들고 성능이 더 낮은 콘솔 게임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건 이빈스키의 말처럼 분명히 실수인 듯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PC버전도 개발이 많이 부족한 상태를 보면 콘솔에서 게임이 잘안 돌아가는 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저는 이빈스키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상태로 출시를 밀어붙인 경영진이 놀라울 뿐입니다. To give a concrete example and the main culprit, we had to constantly improve our in-game streaming system for all gen consoles. Streaming is responsible for feeding the engine with what you see on screen, as well as the game mechanics. 아, 그러니까 마지막 3주 연기했을 때 이 모든 걸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말 같은데요. 야, 이건 좀 믿기지가 않는군요. 정작 출시가 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는데, 잘못이 경영진에게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참 다행인데, 이때 3주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걸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Now let's talk about the review process. We started sending our PC review keys in the first days of December. On launch day, December 10th, we hit the ground running with a really good start on PC. While not perfect, it's a version of Cyberpunk we are very proud of. At the same time, we're fighting for quality on all-gen consoles till the very last moment. And every extra day of us working on the Day Zero update brought visible improvement. This is why we started sending console review keys on the 8th of December, which was later than we originally planned. This all happened while working from home with all the challenges resulting from the COVID-related restrictions. 그리고 코로나 여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건 사이버 펑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들이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고 있고, 출시될 준비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마지막에 3주를 연기를 했고 12월 8일에 콘솔 버전을 리뷰를 위해 배포를 했다고 하면 이때 게임의 상태를 경영진이 모를 리는 없었을 테고 이 상태를 알고도 그냥 출시를 한건 경영진의 결정이었을 텐데요. 이런 게임의 상태를 알고도 출시를 강행했던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Now I'd like to tell you about our plans for the future and present a path for Cyberpunk 2077 on consoles and PC. We have already released three hotfixes improving the game, but that's just the beginning. Our ultimate goal is to fix the bugs and crashes gamers are experiencing in cross-platforms. Please expect bigger and smaller patches on a regular basis. The first update will be dropping within 10 days and it will be followed by another, more significant one in the following weeks. We will, of course, continue to work on the game in future updates and improvements beyond that. Our big plans for supporting Cyberpunk in the long term did not change. As for the free DLCs, our initial plan was to deliver them just after the release, much like we did with The Witcher 3. We decided to focus on the most important fixes and updates first, and we'll be releasing the DLCs afterwards. DLC로 컨텐츠를 추가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게임을 고치는데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순서죠. 게임을 먼저 고쳐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할 테고, 그 전에 컨텐츠를 추가한다고 추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올해 말에 PS5와 Xbox 시리즈용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게임을 고치고 DLC를 연기하는 것 모두 좋은데, 사이버펑크를 차세대 콘솔에서 하고 싶어서 구입한 사람들은 좀 실망을 할것 같습니다. I expect more information in the upcoming months. For those of you playing on next-gen consoles in backward compatibility You can still expect the free next-gen update for Xbox Series consoles and PlayStation 5 arriving in 2021. We are aiming at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d like to end this video by assuring you that we treat this entire situation very seriously and are working hard to make it right. The guiding principles of our company are still core to what we do. We still want to make amazing games and have an open communication with you, our players. For now, our i m m e d i 2077 regardless of platform. Beyond Cyberpunk, we have many plans for the future, which w we'll e 이렇게 CDPR의 공동 창업자의 사과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경영진다운 모습 같아 보여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래서 큰 실망을 했고 그래서 믿음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과도 했고 계획도 세웠으니 부디 계획대로 잘 이끌어 주셔서 올해에는 DLC로 추가 컨텐츠도 들어가고 차세대 버전 업데이트도 들어가는 모습을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펑크를 할 때마다 미친듯이 갓겜이다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재밌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제대로 만들었으면 정말 정말 역대급 게임이 되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보다 더 큽니다. 부디 계획했던 대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체크체크체크개 였고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